어? 어쩌? 얘 북발이다 들채 어. 들채! 들채! 첫 포인트 도착했어요. 지도 범서오니까 초도 초도라는섬 인근으로 오셨는데 사캐스팅 좋았어. 아 좋아요 좋아. 리더님 안녕하십니까? 북발이 챔질하고 초반에 빠르게 감아줘야 구멍이 안박혀요아 그렇군요. 저 구멍 속이나 뭐 은폐 은폐물 그틈 사이. 오우 와 와. <웃음> 올렸어. <웃음> 아씨, 이거 참지를 만드는데? 민어 퉁치 나온다라고 하셨으니까, 튼실한 녀석. 어, 단차는 40cm고, 목줄의 길이는 단차보다 한뼘 한 조금 더. 10에서 70? 그 정도밖에 안 좋습니다. 아닌가? 수초였구나 수초, 수초. 후두둑 이런 게 없었어 좀 많이 들고 올라가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그 우럭 같은 습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폐은폐물 근처에다 대려면 좀 깊이 깊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약, 약간의 얕은 지식만 공부하고 왔어요 어? 어느 누군가의 채인데 이거? 기존에 떨어져 있던거 그거 아닌데예 어우 추 하나 벌었어요 아! 아우 씨 후두둑했어 씨 민원은 후두둑하지 않는데 톡 하는데 히트? 히트시죠? 히트 히트! 뭔데? 사이즈가 오! 통치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민호야. 민호야? 민호 민호 와 육자 육자 육자 됐어 이참와 저런거 있구나 네. 헉, 육자 넘겼잖아 이거 민호 민호 창평해 고원까지 장대장 <웃음> 형이 아침부터 300개 뭐 이거에 손가게 하지마 짜식이 <웃음> 아저야 여기 장대가 어딨냐 짜식아 저아 집에 큰소리치고 왔는데 오늘 이 오빠가 어, 최고급 어종을 건져오겠다 뭐 대충 그렇게 했는데 편입장이 딱그러더라고요 <웃음> 위아래를 훑어보더라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한백국장님 민어 불에 참기름 소금 캬 소자요 <웃음> 아, 형님들께서 달봉이가 벌써 민어를 잡은 것처럼 진호 서울님 믿음의 보스 와우 아시는구나 자한 마리 왔죠? 이게 민어야 왔어 드래그꽉 조여놔서 퉁치 같아. 예, 네, 퉁치, 퉁치. 자, 여러 같은 성원의 힘이 뭐? 손뱅이에요? 아니요, 안 풀었어요, 드래. 손뱅이가 이, 이렇게 힘 쓴다고? 민호잖아. 민호예요. 제가 드랙을안풀었다니까 민호죠, 민호. 미노. 민호 아니에요? 아 퉁치 자퉁치라도 그게 어디요 퉁치든 퉁치든 뭐든 이거 저, 저기 저 뭐야 얜 불에 없나요? 얘도 불에 있어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민어 한수 어? 너 불로 날 찔렀어? 큰놈큰놈 큰놈 데리고 와라 불로 날 찔렀으니까 퉁치면 마리스로 가야죠? 백조인가아 왜그러세요 <웃음> 퉁치라고요 미호 진호서울님 낚싯대랑 릴 뭔가요? 어, 낚싯대는 쇼미더광어 다섯낚시마트 쇼미더광어2 뭘까요 이거? 퉁인가 퉁치 가태 퉁치 바닥에 30cm 뛰었어 진짜 퉁치, 퉁치. 어우, 임승덕 형님 말씀대로 만세, 만세 했거든요. 무법듯이. 제가 또 시키는 건 잘하지. 초, 초보인 장래에서는 퉁치 두수째사무장님 이, 이거, 방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 민어 두수째 어쨌든, 저거, 저걸, 저걸 망둥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아, 대왕. 이거 눈에 거슬렸어 제일 큰 새우 짜식 외수지은 이런 재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심하지 않잖아요? 응. 겉봐요 내마리 네 맞죠? 바닥에 30이라 우 32cm 뛰었어요 32cm 와 새우가 제 중지보다 더커 임승덕 형님 제 경험상 드랙 너무 풀면 안되고 만세를 부르면 됩니다 연하게 제가 완전히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되면 아우 와 감사드립니다 형님. 제가 오늘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초도 아니고 엿등이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런 거? 어? 선상에서 먹는 컵라면. 미국어도. 여기 뭐든 지있겠죠 쏜뱅이든 북발이든. 왜냐면 섬치기니까. 아.. 끝나면 끝내준다 진짜 음. 히트하셨어 뭔지 몰라도 와~~ 오~~~ 오~~, 오! 오! 부, 부, 부, 북발이 사치 오버나놨어어오고 저거 한마리로 끝났어 오늘 근데 랜딩하시면서 북발이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시지? 사모장님 이거 식가로 얼마나 될까? 사먹으려면도당 네. 15만원 와 <웃음> 떨어뜨리면 30만원 넘는거 떨어뜨린거야 어미이런거 나와 이런거 보이시나요 이거? 어제제곡긴 아니지만 폼폼다 잡고있어요 제가 와45 45, 45. 와, 빵도 어마무시해 저도 한마리 잡고싶어요 저런게 나오는구나 어? 와뭐 뭐 멜론을 다주셔 감사드립니다 이야 와 저희 여러분 맛있게 생겼죠? 북킹 형님 저거 드시다가 아이구 고컵라면뭐 먹으면서 상황 잡을 수 있어요 저 황일화님 안녕하십니까 뭐 북벌이도 나오고 저는 못 잡았지만은 외수질이 최고죠 여유있는 낚시를 만끽할 수 있고 자연경관을 막, 만끽하며 힐링하는 낚시여행이죠 황일화님 오늘은 고운까지 가셨네요 자 이거 썸뱅일까요? 썸뱅이 같은데? 찌직찌직 와 완전히 바닥에 대서 대서 있구나 네? 자 썸뱅이 썸뱅이 썸뱅이 썸뱅이선요썸 썸뱅이. 아까도 아까도 이런 거 했었구나. 아씨, 이거 봐. 이렇게 후쿨 물고 들어간는데 썸뱅이 이거 이게 외수질이 자보가 아주 그냥 턱다 먹고 가면 대환장이야. 오오오오오오오왔어농어오오오우 농어 육자는 되겠다 이것도 와다 나오네 진짜 외수질은 안자고? 와 참..네 케네샤 <웃음> 형님 외수질 가면 대부분 바늘이 걸리지요 봉돌은 그다지 많이 안털려요 아니 왜 바늘이 먼저 가나? 그렇진 않은데? 어 봉돌 안털렸어 <웃음> 노안이 와서 손도 느려 눈도 안 보여. 그래도 이거 왜 쓰지? 재밌어, 니 카우스 형님. 아, 맞네요. 고수 상태 극복하셨나요? 올해 상태원에 밀리는 거몇번에 봐주는 거죠, 형님. 그 아들 녀석 중딩 그 이겨서 뭐예요, 그거? 제가 그 녀석 맨날 발라버리면 그 녀석이 취미가 안 붙겠죠, 형님. 그냥 봐주는 거죠, 봐주 김두현님. 아, 음. 그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요. 제가 봐주는 거예요. 저 척밥 모르시겠어요? 제가 봐주는 겁니다 달리 형님 달리 형님께서 저 말씀하시니까 퉁치가 바로 한 마리 오잖아요 한 마리 왔죠? 어쭈? 막판에? 뭔데? 이거 농어인데 바늘털리 하는 거 보니까 어? 까다구인가 아 옆으로 째진 않는데? 민었네? 뜰채질 하실 정도는 아니, 아니지만, 민원입니다아무튼 봉돌, 저 40% 씁니다, 40%. 50%는 4개 정도 더 갖고 왔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오늘 무시라서. 아! 아, 씨. 아니, 저 만세 불렀잖아요, 그죠? 후, 아, 진짜. 턱 치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아유. 네 마리 채울 줄 알았더니, 네 마리가 힘드네. 아까부터 떨어지네, 계속. 자, 이거 보세요. 딱! 오, 어, 계속 나와. 어, 근데 이제 11시인 거 보면, 이대로 꾸준히 나오기만 한다면, 기록이, 그 놀림받던 삼자. 놀림받던 삼자?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섯 마리였었는데, 어우, 이 자식 뭐야? 힘쓰네? 그래, 통치라도 힘쓰겠죠? 어, 드랙을 너무 조여놨었나? 이현TV님, 안녕하십니까? 윤프로님, 그세식칼템입니다고흥외수질선상 어, 그렇군요. 오우 어, 빠진 줄 알았어. 오통치가 어, 이렇게 힘을 써, 그래? 참, 네. 너무 꽉조여나봐 제가. 둥치죠, 예. 둥치. 퉁치. 오, 둥치 좀 큰데? 오씨, 어쩌되겠다 이거. <웃음> 자, 자, 자, 자, 자. 자 둥치치곤 좀 큽니다. 아, 우씨 이번에 매겼는데 아씨. 자, 여러분, 저 다섯 마리 잡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경스 원래 달봉님이잘 잡는 분이 아닌데 어복이, 아, 하하하하 달리 형님 빼고, 훈이 형님, 리경스, 저 영업부장, 저, 한 박씩 놔드릴까? 아니야. 3인어씩이나 잡은 달복이가 참아야지. 어, 어우, 똥, 똥 후원 고마워요. <웃음> 위하는 것처럼 하다가 빵, 풍선. 막 이렇게 하고. 자, 다섯 마리째. 퉁치. 퉁치. 매겼어. 아이고 꼬리힘쓰려고 하네 퉁치 주제에 쉬어, 쉬어. 퉁치다 그죠? 그래도 다 막을만하죠? 퉁치 다섯 마리째 우리 불신의 훈이 형님께 다섯 마리째 랜딩한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뭐라고 안하시겠죠? 낙겸님 여기다 이제 딱 북발이 한수까지 하시면 완벽할 텐데 아 이게 퉁치든 뭐든 손맛이 솔잖아요 훈이 형님 민어는 잡는데 부럽지는 않고 왜 배가 고픈가 몰라? <웃음> 극도로 그배 아프시면 그렇게 배가 고프신 거예요 형님. 선장님께서. 미너를 노리시다가 북발이 또 노리십니다 밤새웠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 친구가 자이선썸뱅인가선뱅이랑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후두둑하고 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 이야 굴로 들어가려고 했던 선뱅이네요아 <웃음> 어, 기대했어 이번에 <웃음> 굴로 들어가려고 했어, 이 녀석이. 아, 글쎄. 그래도 뭐, 방생은 넘으니까. 그냥, 손뱅이가,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그냥, 확쳐버어갖고난 그루퍼인 줄 알았어. 으쌰, 자, 자, 자. 오셔. 으아, 아 다리가. 자, 식사하시죠. 이 고시네는 숟가락으로 해야지 제맛이야 샤머니즘 피싱 달봉이네 가지고 낚시하기 듬뿍 고시네 삼치이민어가깔다고깔다고 그렇지 와그 말씀드렸죠? 저 포, 포만 있었는데 제가 300번씩 해가지고 한 3만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켰을 텐데 아, 그래도 그래도 어린애들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 이거 들었다 놨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와 바늘 10개를 다 썼네 아니, 여기 깔다구도 있는 포인트야? 네, 네, 네. 오, 북벌이야 오, 씨. 안 되겠어. 5.6대1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챔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와, 씨. 어, 북벌이가 나와. 제가 못 잡고 있어. 이거 이번에 털어버리고, 미끼. 아 이, 이건 저기 같아. 그래, 썸뱅이. 호도독? 뭐, 그, 그런, 그랬던 녀석인데. 입질하나 바뀌어 와 아이고 참네 왜쏜뱅이가 나올까 저는 이건 너무 작다 아니 야 이거 내가 욕심내니까 민어 잡으니까 또 북발이 잡고 싶어가지고 욕심내니까 이게 더다급한거야 이러다가 멘탈 나가는데 이쯤에서 저는 멘탈이 안나가죠 장비가 소간색인데 뭐 달봉이가 뭐. 사무장님 북발이도 작은 거 써야 돼요 작은 거 새우 그렇죠 큰거 써도 되고 작은 거 써도 되고 그러면 전 적당한 걸 쓰겠어 딱 봐서 사이즈가 예쁜 거. 김정원 형님, 미끌림은 어떠하죠? 미끌림은 저기 뭐야, 좀 극악인데도 있고, 갑자기 여기, 요, 고풀리만 지나가면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고프로 도 참조돼서 편집이 될 텐데, 고풀리만 지나가면 또 펴, 편평해집니다. 아, 이거 쏨뱅이다. 쏨뱅이가, 짜식 까리처럼 입질하네? 아, 요, 거는 살려주긴 좀 거시게 하다. 빠듯한데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큰 녀석 좋아. 중간 큰 녀석. 어이, 뭐야? 저, 절반이 껴졌다가 다시 풍덩에서 들어가? 사실 이게 일단 은 채비 를 던져 놓 고, 어 어쩌 여？북 발 이다. 손뱅이큰 놈인가? 드랙을 너무 풀어 놓나 봐. 들채 들채. 들채! 엄청 크 들채 들채. 들채! 여러분 좋다. 와! 이야! <웃음> 여러분 모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씨. 해냈어. 뭐야. 이야 씨. 소원 플러어이 북발이 아니라고요? 아, 왜그러셔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 1, 2, 3, 3 4 40 40 47, 자, 47. 자, 예, 자. 자, 자, 4오4이반0 40 4반40 40자 여러분 인생4이 이런게 바로 인생0입니다 이런 게. 저저 저 오늘 씹을거예요 북발이 하, 보셨나요? 민노 다섯 마리의 대왕 대왕 북발이. 아 소원 풀었어. 소원 풀었어 소원 풀었어. 이야 그죠? 저 오늘 1대 북발이, 5민노3선뱅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이제 시험시험 해야 되겠네. 아저 어, 저, 진짜 무지 불어웠어 진짜로. 저는 못 잡고. 북발이 입질 알려주세요. 축하드려요. 턱 이렇게 했으면. 와. 아, 어쩐지 민노가 많이 잡혔어. 여러분 저 어제 고라니 치지 않으려고 그 브레이크 밟고 정말 기똥차게 제 블랙박스에 있는 거 나중에 편집 보내 왜냐면 그, 그거 그 같이 첨부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샤머니즘 달봉이니까 아자 여러분 이 세계적인 그 고흥 앞바다 앞바다를 달봉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태훈 직장이저 어제 갈팡질팡 하다가 고흥 가서 북발이 한 마리 잡어 잡어오 한번 했더니 위아래로. 아, <웃음> 그 10분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제 역전이 되, 됐죠? 어디 오빠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아무리 깜찍이려고 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회 한참 먹을 때마다 눈치져야지. 새우 사이즈는 어떤 거? 중보다 조금 더큰거예요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거에 중간짜리. 거기서 좀큰것 큰 쪽으로. 연옥사랑에 역시 내 친구 달봉아 축하한다! 아, 너 제일 큰 거도 너 거슬렸었어. 너한번 써보자 그래. 그래, 그래, 엄부이 쳐봐라 오우, 이건 무슨 뭐? 미끼용 새우가 아니고 뭐 타이거 새우야 어. 와, 고래만한 새우 한번 다뤄봤어요 어? 히트! 와, 와 선장님 포인트 미쳤어 사랑의 300초 다리는 한 번이면 됩니다. <웃음> 어, 애, 애정만 좋게 애정만. 오늘은 애정이 넘치는 날이에요. 지금 나중에 고프로로 편집본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씨, 대왕 대왕 세운데. 일해라 짜식들아, 빨리 나와. 그렇지, 올라와봐. 어, 우한 손에 잡혔어. 한 손에 잡힌 게 나갔어. 와,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자, 포인트 아직 안 지났어요. 제가 47 잡은 자리입니다. 선장님이 배질이 엄청나게 정교했어, 오늘. 바짝 붙였다가. 그 다음엔, 어, 좀뛰셨나 했는데 그게 딱배한 폭이었어. 그랬다가 한세 번, 네번 하셨다 또 가까이 붙이고. 고흥 녹동 보스 입니다 훈영님, 어복은 누구에게나 공평... 그럼요. 훈영님, 맨날 꽝 치시는 거 봐요.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어복은 국장 형님, 이럴 땐프어를좀 들어와야 되는데, 와이리 존나... <웃음> 아우, 오늘 행복한 하루입니다. 진짜 난리 났어. 이거... 이거... 이거... 손뱅이 아니야. 드래아까랑 비슷하게 풀리죠? 히트! 드래곤 풀리는데, 아까만큼 힘쓰진 않고. 근데, 북발이 같습니다. 큰썸뱅인가 북발이죠? 영락 없죠? 뜰치 안다셔도될것 같아. 으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삼자. 자. 사무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우, 북발이 손맛이 당차네요. 난리 났어, 오늘 달봉이. 다시 없을, 그럴 날이야. 자, 또 거의 타이거, 타이거급 새우. 난리 났어, 진짜. 아, 사실 47cm 에 얹었을 때는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이게 첫 수였으면 약간의 떨림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랜딩도 자연스러웠고, 이렇게 긴장은 안 되네요. 트 확실해요. 예, 네, 힘쓰네. 35? 아, 35 될까? 후, 오늘 난리 났어, 진짜. 아니, 개체수 되게 많아요, 진짜. 야, 웬만하면 3자 오버들 많아요, 진짜. 어, 으안 돼! 아 발을 터줬어. 어미. 몸이... 자, 목줄 5cm 더 자릅니다. 65 정도 되겠죠? 체비가 들어가는 걸 보아하니 윗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 깊이가 깊고. 와, 오늘, 오늘 안 왔으면 진짜 엄청나게 후회할 뻔했어. 와, 오늘 사장님들 표정이 다 밝으세요. 이쯤이면 체력 방전되고 막뭐 힘들어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오늘 난리 났어. 기둥줄하고 목줄은 몇 호로 쓰나요? 알려주세요 기둥줄은 자작했습니다 모노라인 26호 목줄은 기성품입니다 예전에 언제 구매했던 것 같은데 목줄 1 0호예요 그리고 바늘은 외수질바늘 18호 추는 40호 근데 스페어로 수심 깊은데 그런 데 있을까봐 제가 모르는 포인트니까 50호를 4개짜리 한봉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쓰진 않았어요 원줄 낙합사 8합 2호 쓰고 있는데 날림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좀안 날렸죠. 근데 물골 딱 봐도 좀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고 어쩌지요? 그런 데는 밑에 와서 분명히 상승조를 생길 텐데도 어, 선장님이 줄잘 잡아주신 거겠죠? 아 오늘은 다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꽝 조사를 어복게 날로 인도해주신 고흥 녹동 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 그래. 야, 이거 크다. 어. 오, 이게더 큰가? 오호, 야. 더 크죠? 야, 이거 아까랑 비슷한 거 아니면 뭐냐? 오호. 예. 3자는 넘겠고 4자 정도 될까? 옆으로 지가 무슨 저기도 아닌데 쟤? 어어어 어, 어. 35? 35 안될까요 사무장님35 35 달봉이가 난리난게 아니고 보스호가 난리났어 이거 어쩔거야 자 여러분은 지금 최고급 어종 뭐 준수한 사이즈 두마리 대물 한마리한 오, 어, 오, 어, 오. 어. 갈봉이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썸네일 잘 나오나? 자 감사드립니다. 보스 보스 난리났어. 그러니까 느낌이 그거예요. 빨리 채지 않으면 물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입질 하자마자 확 타고 들어가요. 우럭도 비슷하지만 그보다 강도가 조금 더 세게. 같은 사이즈면 말도 안 되게 힘은 이 녀석이 훨씬 더 세고. 오그 손맛 당차네 와우 히트 선생님또드랙소리장대요 <웃음> 여기 장대에 있긴,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 오영진님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 오늘 고기들이 미쳤나봅니다 기적이 미라클이지 인생 고기 <웃음> 아. 일을 얻자 예, 한번 흘릴 때마다 기대가 막 그냥 뿜뿜이죠 원 14미터라고 하시네요 이번 달 초는 많이 안 나오더니 본격화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자소 뒷걸음질에 쥐 잡는 날 이런 날도 있어야죠 꽝 <웃음> 하도 많이 쳐가지고 자 이거 파고 들어가는 게 이런 놈들이 북발이더라고요 작지만 에이씨. <웃음> 이런, 이런 놈들이 북발이처럼 생긴, 저기, 썸뱅이죠? 어우, 확 파고 들어갔는데. 초보는 티가 나는 겨 자. 사썸 야, 썸뱅이 저 작은 녀석이 큰, 큰 새우 먹는구나. 예,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선장님 포인트가 미쳤어. 낙겸님니 썸바리다, 썸바리. <웃음> <웃음> 제가, 어, 어우, 씨. 이건 뭐, 뭐, 술, 회수를 하는데 막 물고 있어. 썸뱅이? 어우, 이건 담아도 되는 썸뱅이다. <웃음> 오썸. 뭐, 어? 썸 좋아. 예, 형님. 아, 어, 오늘은 22m. 오늘은 경치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오, 조류가 좀 있어요. 어? 민어네 민어. 민호. 어, 여, 여기도 민어가 있네? 오, 야. <웃음> 와. 뭘까? 썸뱅인가? 흰말이 없이? 어? 물었나? 살았나? 아 아이, 물었잖아 썸어 썸이 큰 새우 먹네 톡톡톡톡 쿡? 썸썸 이러다 북발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톡톡톡톡 하는게 북벌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썸뱅이 썸뱅이 썸뱅이 담아도 되죠? 육섬 와 썸뱅이 많이 나온다 톡톡톡톡 하면 썸뱅이네 썸 터덕터덕 썸 아이고 5도 방정도 떤다 아, 나이 이, 황금어장이 와가지고도 놀래밀 잡네. 이거 아, 참... 예, 또 깊이 잠겼어요. 또 아, 진짜 어차피 살려주긴 틀렸다던... 아. 어, 붓벌이다. 뭐, 그냥 릴링만 하셨을 뿐인데, 붓벌이가 나왔어요. 와, 선생님 <웃음> 미치겠다. <웃음> 저, 저, 저, 저 안, 앉아서 담배 좀 할까? 씹을게요. <웃음> <웃음> 선장님께서 청천벽력 같이 말씀하셨어. 누리호 발사 한다는데 보고 가시라고. 와, 쓰러지겠다. <웃음> 아니 허, 허리가 끊어질 것같아 <웃음> 진짜 <웃음> 고흥녹동 보스와 함께 했는데 아 포인트 선정 끝내줬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피곤이 조금 할 뻔했는데 그래도 조항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 재밌게 재밌게 이렇게 즐겁게 놀다 갑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며칠 안에 또 실방이 또 있습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